안녕하세요 역사기마디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의와 관련해서 받았던 질문 중에 답변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설문조사 결과보고와 사마천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업로드를 진행했던 일본 이야기를 짧게 나눠서 좀 해보고자 합니다. 동의라는 명칭은 나쁜 말인데 왜 쓰시나요? 동의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중의적이고 기호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기호적이라는 뜻은 중국이 우리를 비하해서 가리킬 때 동방의 오랑캐 동이라고 정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중의적이라는 뜻은 동방의 오랑캐라는 뜻과 동시에 동이라는 말을 성스러운 뜻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중국 사료들이 있어서 좋은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단곡의 역주본을 보면 그 사료들에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일단 후한서에 동방을 이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저이다. 이 저는 뿌리 저인데 후한서에서 만물은 땅의 뿌리를 받고 태어난다 노자의 도덕경에 깊고 단단한 뿌리 같은 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때 근저, 밑바탕이 되는 기초, 근본, 기초 등의 뿌리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동은 동력 동자이고 이는 뿌리를 나타내는 글자이므로 동이라는 말은 동방의 뿌리라는 신성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큰 사람이 활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이자라 하여 이를 활을 쏘는 큰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동의 이라고 하였으니 동의는 다름 아닌 활을 쏘는 동방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의미로 동방이 뿌리라는 것인가 활만 잘 쏘고 힘만 세다는 것인가 그것은 제차 후한서와 공자가 말해줍니다. 후안서 동이열전에동이를 동의 군자국과 불사인의 나라라고 하였으며 그러니까 군자의 나라이며 신선의 나라다라는 의미이며 공자 또한 노너 자 한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공자가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구이는 누추한 지역인데 왜 거기 가서 사시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군자가 거기 있는데 어찌 누추하겠는가 이렇게 동이라는 용어 자체에는 중국의 시각으로 보면 나쁜 뜻도 있고 솔직하게 써놓은 사설을 보면 좋은 뜻도 있는 것입니다. 동의는 그대로 동이라고 써도 중의적인 표현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언어는 약속입니다.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 몇 명만 동의를 동의뿐이 동의 멋쟁이라 부른다 한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해진 말인 동의라는 말을 써야지 제가 어떻게 혼자 언어 가지고 마음대로 지어서 하겠습니까?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하물며 동의라는 말을 써도 좋은 뜻이기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중국 입장에서 우리를 동방의 오랑캐라고 가리키는 쪽으로 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 자기들이 동의를 외국인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엮이지를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중국인이 편입하는 역사 왜곡이 안된다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를 동방의 오랑캐라면서요. 근데 왜 자기 조상입니까? 물론 종자야 그 땅에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 나쁘게 말한 용례로 동의를 쓰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동방의 오랑캐야 내가 아니면 그만인 거고 어디 외국 남들이 봐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동방의 오랑캐가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동의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동북공정을 돕는 것이다. 왜요? 뒷구녕을뚫어지게 말을 해줘도 자꾸 몇 명이 와서 말을 반복을 해요. 사실 말투를 보면 몇 명인지 한두 명인지 아이디를 바꿔서 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동의를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동방의 오랑캐라고 적국처럼, 외국처럼 야만인인 것처럼 결정했잖아요. 이제 와서 중국이 어떻게 말하든 그건 자기들 멋대로지 그 역사가 그렇게 한다고 함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은 제가 느낄 때는 그냥 동의 얘기 좀 제발 하지 말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동북공정 걱정하는 척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고 오히려 한국인들이 동의에 대한 정체를 알게 될까봐 겁나서 그런 것 같아요 동북공정 그렇게 걱정하면 지금 역사 다 넘어가고 있는데 뭐합니까 한국 국가기관들이 동북공정 일본의 남북공정 다 팔아먹고 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신민사학 추종자들이 동북공정 걱정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의라는 용어는 가감 없이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송우상 교수님의 영상을 보며 알게 된 동의족은 쌍각지 발톱이 많다는 사실 우리 발톱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져서 아마 국내 최초로 새끼 발톱 모양 설문조사라는 이상한 설문조사를 진행해봤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설문응답자들에게 생각보다 쌍각지 발톱이 많았으며 구체적인 경험담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간단하게 찾아본 사진 자료들이 있는데요. 더 보실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신 후에 충분히 보시고 영상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 문제를 사람들이 자꾸 거론하게 되어 관심이 뜨거워지거든 나머지 사료는 어디서 소장하고 계신 분들께서 차차 올려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 사마천이 스스로 왜곡했는가 나중에 조작된 것인가 두쪽 모두입니다. 사람이 명하여 사람이 받아쓴 것이 역사책입니다. 사마천은 영향 있는 사람이에는 분명했습니다. 사마천이 솔직하게 썼는지 어쨌는지 한무제의 미움을 사고 거세를 당하고 옥살이를 했다는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대로의 진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기도 그렇고 많은 중국의 정사들이 동네 잡상인 방구석에서 발견된 경우도 꽤 있었을 겁니다. 사기도 무엇이 진서인지 모를 정도로 짝퉁이 판을 쳤던 책입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쓴후 무려 500년, 600여 년이 흐른 후 이후인 중국 남북조 시대에 이르면 어떤 사기가 진짜 사기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마천이 초판에 어떻게 썼는지 몰라도 왜곡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100% 확신하건대 분명히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썼을 것입니다. 현재 전해지는 사기가 그 진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후대에 조작됐을 가능성은 매우 매우 농후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문제는 지협적이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중요한 게 아니냐? 지금 현세에서는 어쨌든간 그 사마천의 사기 그 자체를 정사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해지는 그 사기를 근거로 논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현재 전해지는 그 사기를 근거로 볼때 사기투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침략의 도구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옛날 사서는 대개 후대에 고쳐지고 추가되고 삭제되면서 그 당대의 입맛에 맞게끔 첨삭되어 왔습니다.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은 사기가 진사가 아닌데 왜 논파해야 하느냐 논파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이랑 식민사학이 사기를 인용해서 침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침략의 도구를 논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런 식의 중국 사서들은 다 정사라고 하면서 국민들은 유독 우리 사서들에만 정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서들이란 바로 귀중하듯 귀중한 삼성기, 당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이며 이것을 한권으로 엮은 환단고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국민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간결합니다. 아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안 보고 정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남 얘기 듣고 그럼 그남 얘기란 어디서 나온 얘기냐? 바로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접하는 무슨 무슨 위키, 네이버 지식인 언론 카르텔에 고용된 삼류 식민사 강사들의 말을 들을 뜻하는데요 이런 것만 보고 자신이 직접 안 보고 말하니까 우습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매스컴에서 나오는 말들은 환단고기의 내용을 조목조목 까는 것이 아니고 희한하게도 환단고기 내용의 비본질적인 내용을 들어서 까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비과학적이라는 식으로 옮겨가고 자기들과 비슷한 사관을 가진 외국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국민들이 직접 확인해 볼수 없는 내용들이나 사료들을 가지고 마치 사료를 오독해서 그런다는 식으로 선전을 합니다 TV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글의 그래 형태로 나오게 되면 뭐 사이비, 환빠, 국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통신, TV, 컴퓨터, 모바일 다 포괄해서 저들이 하는 말은 학문이 아니고 그냥 선전이며 작전이에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제발 환단고기 펼쳐보지마 내가 대신 말해줄게 그 사이비야 절대 보면 안돼 내 말을 듣고도 그걸 보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사실은 저도 한때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의 지속적인 말과 글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아내 스스로가 보지도 않고서 무려 뭘 확신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요 영화 안 보고 비평 가능합니까? 소설 안 보고 비평 가능합니까? 안 보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참 아주 웃기는 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환단고기를 직접 보게 된 것이죠. 환단고기는 누가 지어서 낼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누가 지어서 내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 와서 써야 하거나 미래로 갔다 다시 과거로 가서 써야 할 만큼 역사적 사건들과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천문학과 관련해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사학에서 천문학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환단고기가 진설하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단고기에서 분량을 확대한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7대 단군들의 업적들을 묘사할 때 어느 단군은 꽤 많이 적혀있는데 상당수의 어느 단군들은 그냥 한두 줄로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대와 인물은 매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한두 개 살펴보게 되면, 39대 당군 두홀 제위 36년. 두홀 당군의 제위 원년은 경진년이다. 제위 36년, 16년에 두홀 당군께서 부하하셨다 태자 다름께서 지휘하셨다. 또, 46세 당군 보홀 제위 46년. 보홀 당군의 제위 원년은 경진년이다. 12월 번조선 왕해인이 연나라에서 보낸 자객의 시해를 당하였다. 오가가 서로 권력을 다투었다 여기서 헤인은 번조선 68대 왕이다 경진에 제기하였으나 자객에게 살해되었다 단군이라는 왕의 얘기를 쓰는 거잖아요 옛날에 방구석에 호롱불 하나 켜고 책을 쓰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애국심으로든 뭘로든 좀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지 그 단군을 한두 줄로 간단히 써서 끝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덧붙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매우 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솔직하게 한두 줄로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인들과 일본인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물론 일본인들도 역사 왜곡 틈만 나면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얘네는 그 사상이 있어요. 사기쳐도 안 걸리면 장땡이다. 거짓말도 지속적으로 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 이게 얘네 습성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것은 왜곡할 수 있는 틈이 있었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런 습성이 없었어요. 환단곡의 내용 중 대부분이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솔직하게 쓸건 쓰고 없어서 못 쓰는 건 솔직하게 짧게 썼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뭐가 사실과 안 맞고 위서다 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그냥 별 발광을 하는데 그렇다 해도 그 책에 담긴 모든 역사적 사실이 거짓이 아니며 그 역사 문화의 원형들이 모두 거짓이 될수 없는 높은 가치를 지닌 우리의 정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시리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조건이라는 말을 하면서 뭐 전쟁도 했고 이미 남이니까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나라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며 과거의 역사까지 전부 다 가짜라 역사라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의 조건 중에 뭐 같은 언어를 써야 하며 같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개론적인 근거로 주장을 하신 분이셨는데요 그는 이를 근거로 북한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나 우리와 전쟁을 이미 치렀고 현재 사상이 다름으로 다른 민족으로 봐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우리 남한에서도 다 다르고 자기 가족들과도 생각 차이가 발생하며 요즘엔 특히 동서남북으로 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잠깐 생각이 다르면 다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을 통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제이지 사상 다르고 싸운다고 해서 그날부터 어제의 일은 다 가짜며 남의 민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생각의 차이로 갈라져서 살 수는 있어도 역사가 지나간 역사가 역사가 아닌 게 아닙니다. 현재 가족이다가 훗날에 생각이 안 맞아서 싸우고 이혼했다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까지 없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하여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업로드된 유전자 실험 영상 중간에 잠깐 한중일의 조선관을 논하면서 고대사를 논하는데 일본이라는 용어를 제가 써버리는 바람에 그 용어에서 오는 혼란을 만든 것 같아서 수정이가 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보고 드리고 내친 김에 일본 이야기를 좀 하자면 한·중·일 모두 조선을 보는 눈이 다른데 한국은 단군 조선으로부터 중국은 기자 조선으로부터 일본은 위만 조선으로부터 조선사를 본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할 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면 조선인은 일본보다 미개했던 것으로 만들어야 했고 그 상황에서 조선이 일본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 있던 나라라고 하면 도저히 침략의 논리가 서질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건국을 일본보다 늦었던 것으로 설정해야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역사를 단군조선으로 보는 것과 관계없이 중국 걔네들이 보는 조선은 기원전 12세기경의 기자조선인데 일본이 이것을 인정하면 일본 자기들보다 조선이 5세기를 먼저 운영하고 있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말하는 기자조선을 인정할 수 없었고 자기들보다 5세기 늦게 운영된 위만조선으로부터 조선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것도 중국인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라고 왜곡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제가 일본이라는 용어를 써버리면서 용어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을 제가 뒤늦게 확인하고 발견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자기들이 주장하길 진무천황 때부터 일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진무천왕 이야기는 일본 학계에서도 거짓이라고 인정하는 거짓 역사입니다. 하여튼 일본이 설정한 이 진무천왕이 기원전 711년부터 기원전 585년동안 있었다는 일본의 초대천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중국이 보는 기자조선 기원전 12세기 그 다음에 진무천왕 기원전 7세기 그러고 나서 위만조선, 기원전 2세기라는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거짓으로 설정한 진무천왕 대의 일본이 조선보다 5세기를 먼저 운영하고 있고 조선은 설정된 진무천왕 대의 일본보다 5세기 후에 중국계 인물인 위만으로부터 건국된 열등한 나라가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진무천왕 부분을 설정된 일본인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말을 생략한 채로 일본 건국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제 머리에 들어있는 용어, 일본과 손으로 써야 할 사실상 조작한 직무천항식이라는그 용어를 구분해서 써야 했는데 제가 술 먹고 그걸 구분하지 못한 채로 머리에 있는 일본을 그냥 써버림으로써 마치 진위가 의심되는 직무천항식이가 일본 건국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게 되어버렸고 그 다음날 그것을 의심하지 않은 채 시급히 더빙을 해서 업로드를 하였고 이후 제가 그 동영상을 재생하며 확인해보기까지 수일이 지나버렸던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설정된 진무천왕의 시기를 알기 때문에 아얘왜발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셨을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께는 중대한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영상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고 사과드리는 댓글을 남기고 영상을 수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일본의 건국은 거짓 역사인 진무천왕 때가 아니라 그로부터 천여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흐른 후인 AD 7세기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AD 6세기까지도 철기 제작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열두에서 소박한 무기들을 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겠죠. 바다를 건너 강성대국이었던 사국을 상대로 대규모 원정전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사국의 위해를 가할 능력이 6세기까지도 없었습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도 침략자에게 쉽게 죽어줄 의향이 없습니다 더구나 원정전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사국이라는 강성대국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바다 건너의 대규모 원정전은 철기 제작 기술도 없는 일본이 실을 수가 없는 성격의 전쟁 형태가 아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성대국이었던 사국이 걸레 걸쳐 입고 낯들고 달려오는 몇 명의 열도인들에게 점령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대 일본은 사국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앙집권체제로의 전환은 AD 11세기 정도나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뭐다 뭐다 해도 결국 이것이 일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서기라는 조작사를 가지고 한국의 정사인 삼국사기를 부정하며 고대의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었다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관련한 문제도 차후에 올라올 것이지만 현재 급히 올라와 있는 영상으로는 이 영상이 있으니까 러프하게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을 인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